<웃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건데 꼴뚜기예요꼴뚜기 <웃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주문진이고요. 1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민시장은 아직 공사 중이네요. 자 새로 개장하면 그때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풍물시장으로 왔고요. 이제 풍물시장은 이제 양쪽으로 골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 반대편인데 이 오른쪽 골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겨울에 동해안 대표적인 생선 바로 양미리와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도루묵이 어획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 도루묵이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어종들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제 겨울 어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류를 주문진에서 파는데, 요 킹크랩, 털개, 대개, 요건 대부분 다 러시아산이에요. 그런데 판매 스템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하나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는 숙성을 해야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특별한 맛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백골뱅이. 왼쪽부터 3만원, 2만원, 만원. 아, 요렇게 되고요 저건 언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반고등어하고 갈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입산이에요. 도로무가 안마시게요 2만원이요. 2만원? 미 만원이요. 이건 만원. 주민이 이쁘라 원. 300 나와요? 이거? 이 소리가 있네. 오징어, 한 되는데, 두 그리고 오징어, 네, 마시면... 오징어 가격은 풍물시장 내 전체가 다 가격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징어는 마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오징어 팔면서 다른 생선도 팔아야 조금 남는다고 보통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좀 비싼 참복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여기 꼴뚜기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꼴뚜기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사러 다시 이제 올 거예요. 자, 이제 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또 괜찮은 잡어 중에서 하나가 성대죠. 성대도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철에 맛이 좋을 때입니다. 자 이제 각각류 매장을 보면 이제 정찰제처럼 각 점포마다 동일한 가격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 뒤에도 중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비춰 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자윤서수사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서 한번 또 가격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은 주로 방어 그러니까 동해에서 방어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 무슨 긴꼬리뱅이더니어 크다 네, 1.8kg 정도있어 이런 건얼마씩이요 이건 15만 15만? 응 음. 1kg? 1.8kg 나가 1.8kg 요 음. 이런 거는 이렇게 구성이 얼마예요 그거는 지금 양식 광어 값이 좀 올랐거든요. 이건 2.5kg 광화하고 2.5kg 대도미 해가지고 13만 그래, 그래, 아, <웃음> 원 가격.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자연까지 드릴 자연산. 데연산가안산 자연산. 자연산. 자 우니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오늘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네, 네. 이런 것도 35,000원 35,000원 송어는 네. 어떻게 해요? 송어는 한 마리 15,000원 1 5 0원있은 얼마씩? 키로에 35,000원 키로에 3 5 0 0원 네. 확실히 동의한 게 네. 달라요 맛죠 키로에 3만 3만원이요? 키로에 3만원 네 키로에 3만원 이것들 겨울에 맛있는데 까치복 음. 음. 맛있는데 음. 까치복? 까치복은 얼마야? 키로에 만원이잖아 키로에 만원 일복은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음. 음. 오징어는 다 똑같죠? 네 얘가 강어가 이거보다 작은 강어가 들어가는데 약간 상태가 안좋아서 그냥 3만원짜리 강원 놓고 그냥 5만원에 다이렇게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5만원 네 킹크랩 대게 털기 가격 다 점포마다 동일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쪽그 입구에 보면 이제 바로 첫집이 이제 이렇게 연지용계를 판매를 합니다 평균는 얼마씩이에요? 5만원 그리고 이제 폐류 파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얀색 조개가 있어요 칼조개라고 하는데 저 조개 정말 맛이 있어요 각각류 매장이 다 똑같죠 자요거 제가 꼴뚜기가 아니라 요거 갈고리 흰 오징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무코왕 갔을 때 이렇게 예, 판매하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요거 정말 야들야들하니 맛이 좋아요. 근데 이게 다게 손질을 해놨더라고요. 손질해놓은 것만 있으신 거죠? 손질된 것만 있어서 제가 요거 리뷰하기는 좀 그래서 요거 따로 제가 주문했습니다. 조만간 리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거만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따로 조업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거 잡힐 때 딸려오는 그런 오징어라고 해요. 다섯 마리에 만 원이면 엄청 싸죠. 맛도 좋습니다. 고등어 두 마리, 네. 고등어 두 마리 어? 네. 서비스 주셨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이거 장어는 얼마씩이에요? 6만원 합의. 6만원? 네, 6만원 육만 원. 하루. 하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 미유 파는 점포에서 보면 은 닭새우라던가 꽃새우 같은 새우들을 좀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와. 요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요거 여기저기 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여기에 이제 전복치가 있는 집이 있는데 아, 하지만 사장님도 늘 없다라는 그런 점이 좀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이면수는 수입산 이에요 수입산은 보통 최고가 좀 높고 줄무늬가 좀 굵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오는 주역 이네에 왔는데 물건이 거의 다 팔리고 얼마 안 남아있어요 최소 최소 500g은 내는데 1마로? 1마 원. 음, 저 구실이... 고건, 돼요? 복은 밀복은 계속 처음 나오면서 시작한 게 계속 2만원이었어요 어강단독이랑강단독은 네. 아. 네. 아. 네. 지금 킬로에는 제가 6만원을 팔고 있거든요 한 4마리 네 올라가더라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뱅에가 저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키로 6만원 사는거에요 아, 키레미이거 아, 사인? 오이거 어, 어, 사인 찍얘는 아, 얼마? 요거는 한 마리 8만원? 아, 아, 8만 아, 네 분이 산걸 양껏 드시는 양도 있실것 같아요 아 그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건데 아직 못했는데, 최소 3kg 가야 돼. 3kg? 최소 3kg. 어, 걔네는 저3복은 얼마야? 키로에는 7만원. 키로에 7만원. 크다. 진짜 크다. 방어 이런 건 얼마씩 구매할 때? 방어 이런 거, 이런 거는 한 마리가 지금 4만원. 4만원? 아니, 4만원. 근데 한 마리가 최소 정도 한 3kg 정도 되니까. 8원은 내야? 그리고 12만원, 저2만어두2리 그냥 통만로 그냥 통으로 2만요 네. 2장에서뭐하시1 2아 이거는 만원에다가 절여가. 만원 12만원, 문어 가게에 하나 와봤습니다. 하나씩이에요? 이거 1 2요 네, 1거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원, 1만원 여기 <웃음> 네, 하얀색 물고기 보이죠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점성어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숭어 한 마리 사갔는데 이 동해안 숭어가 지금 이렇게 기름기는 없어도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질 비용은 이 현수막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주문진 풍물시장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